내년 6월이 되면 g c c 는큰 혼란처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년 여름 철에 등록을 하죠 다른 카비은 아직 등록하지 못한 지체들이 이미 수많은 순장 선원들이 가등록을 했고 몇몇 순장들은 완등록도 완료된 상황이에요 다음은 여름 철에 참석을 고민하는 한 수련의 상황입니다 학교 이 있습니다 손장님, 민서희가 알바 때문에 여름 철에을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죠? 아, 그래? 어떤 알바인데? 응, 음, 그럼 광민아, 우리 민석이가 여름철에 갈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자. 네, 알겠어요, 순장으로. 우리 사랑이 있어 알바가 들어가는데. 예, 안돼. 이래 금만들면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사장님. 네. 네. 아, 어, 민석아. 사장님하고 얘기했어? 아 지금 지금 얘기하고 있어 지아 알겠어. 이따가 다시 한번 전화줘. 아, 저 이거 알바 때문에 시간도 많이 뺏겨가지고 시시시 주도못가고 해서 오늘 그만고 정말 그만 되는데 근데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고 가고싶은데 그것때문에 알바 그만두고 그만아고 야, 좀 이번에 보너스 챙겨줄게 같이 열심히 나자 아니에요, 전 여름수련에 갈거예요갈거에요 <목소리> I oh. was.